안녕하세요. 비건식이어도 잘먹어요. 줄여서 비건 잘먹을 올리는 날랑지입니다. 저는 초보 비건 지향인으로서 차고가 많을 수 있는 만큼 제 컨텐츠가 비건의 절대적 양상이 아님을 명심해주시고 선배 비건분들께서는 아낌없는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먹겠습니다. 두번째로 보여드릴 비건식은 두유로제 스파게티입니다. 크림과 토마토 소스를 섞으면 장미빛 로제 소스가 되죠. 우유로 만든 크림 대신 두유를 넣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차량을 눌러놓고 물을 끓이는 동안 다른 식재료들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물이 끓어오르는 장면을 보는 건 처음이라서 신기해요. 사기티면은 동전 크기만큼 넣었는데 늘 삶으려고 할땐 너무 적게 느껴져요. 양파는 이번엔 중심을 향한 방향으로 잘라보았습니다. 잊지 않고 꽁지도 잘라주고요. 삶은 면은 찬물에 한번 헹궜습니다. 원래 헹구는 게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헹궜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볶습니다. 지금 이 지글지글 사운드를 즐겨줘야 해서 1배속이에요. 냉장고에 있던 작게 다진 마늘과 잘라둔 생토마토를 넣었습니다. 아, 조금 탔어요. 두유 두 팩을 넣고 저는 소스가 많은 게 좋아서 두유 한 팩을 더 넣었어요. 토마토가 우러나와서 점점 빨개집니다. 소금에 소금소금 간 마늘을 넣어줬어요. 왠지 이 맛에는 넣어야 했습니다. 것은 신의 한 수. 면을 넣고 소스가 너무 졸아서 두유를 한팩더 넣고 더 넣은 만큼 졸여주다가 눌러붙었어요. 루의 고소함이 느껴지는 로제 스파게티입니다. 생토마토를 넣어서인지 자극적인 맛은 적고 담백했어요. 하. 한동안 계속 뜨거워서 한참을 불어서 먹었습니다 아 왠지 심심하다 이것만으로는 안되겠어요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마늘장아찌입니다. 새콤하고 짠맛이 스파게티의 약간 느끼함과 잘어울렸어요.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잘 먹으면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건 잘먹에서또 뵈어요.